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초 중에 크리스피 플로라 프리어 옮겨 심으려다가 기절할 뻔 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사랑초 종류를 여러가지 데리고는 있는데 <웃음> 이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는 처음 봤답니다 저기에 포트에서 딱 뽑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이런, 벌레가 잘못 들어 앉아서 있는 줄 알고 기절할 뻔 했어요. 아이고, 제가 그, 원종 사랑초 이런 거는, 어,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씨앗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어휴. 군뱅이 큰 군뱅이가 또 아리 틀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걸 뽑는 순간 으악 하고 놀랬답니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이거 하다가.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근데 좀 무서웠어요. 꼭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살금살금 살금살금 잘 다뤄야겠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또 말간 게 뿌리가 약해 보이더라고요. 뿌리가 부러지면은 또 위에 꽃이 피거나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길까봐 이 크리스피 플로라 프릴은 주황색 꽃이 피는 그런 아인데 이아 뿌리가 저렇게 생긴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와 무섭죠? 음 꽃은 그렇게 이쁜데 어쩜 뿌리가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흙을 털어냈답니다. 뿌리는 뭐 다른 건 없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가 그 안에 꽉 차있어서 흙을 더 털다가는 뿌리가 분질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 상토 깔고 제가 쓰는 상토는요. 펄라이트랑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굳이 섞지 않아도 예 저게 풀분이 물두멍이 물구멍이 커 넓어서 그냥 어 상토를 놓으면은 상토가 너무 흘러빠져서 다이소에 가서 그 깔망을 샀어요 나일론 같은 걸로 된 깔망을 그래서 그거 자르고 상토 붓고 보세요 폴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죠 여기에다 제가 더 섞은 거는 훈탄만 조금 더 섞였어요 훈탄 가지고 이게 조심 조심 조심 저큰왕 뿌리가 다치면 안될것 같아서. 아이고 어떻게 넣어야 되나 하고 엄청 조심스럽게 저걸 묻어줬답니다. 예, 묻어주고 꽃피기를 기다리는데요. 어또 이게 여기에서 더 크면 저저 저 무섭게 생긴 뿌리가 더 커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아이고 사람 기절시킬 뻔한 저 사랑초 뿌리 이 사랑초 얼굴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뿌리 모양 어떻게 저런 뿌리를 가지고 있지요? <웃음> 어, 자주색 그 원종사랑초는요 잘잘한 땅콩씨앗처럼 비스끄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랑초가 다 저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잔뿌리로만 모아져 있는 게 있고 요 아이가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폼폼사랑초 이런 거는 잔뿌리로 그냥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랑초는 사랑이지요. 꽃이 크진 않지만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랑초 종류를 제가 엄청 좋아한답니다. 겨울에는, 아, 이런 꽃들 보는 재미.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키우면 봄에 또 엄청나게 이쁘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집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대품은못 키우고 이게 미니종들로 저는 겨울에는 꽃이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주황색 꽃망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식재하고 조금 자리 잡으면 꽃이 펑펑 터트려줄 겁니다.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쉽게 사랑초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요런 아이들을 한번 사서 집에서 먼저 키워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게 또 번식도 잘 되는 것 아이들이에요. 사랑초들이. 번식이 엄청나잖아요. 봄에 같은 때 막, 한번 분갈이 한다고 엎어보세요. 막, 엄청나게 막 뿌리들이 늘어있는데, 요, 요 아이는 엎기가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런, 저렇게 무섭게 생긴 뿌리로 가득 차있다 면 아우, 징그러워. 어, 군자란도 그렇게 징그럽잖아요. 군자란도 분갈이 할때 보면 너무 징그러워. 흙은 온데간데 없고 뿌리로만 얽히고 설켜 가지고 정말 신기한 정도인데, 어머 저 조그만 저런 몸에서 뿌리를 그런 것다 알고 있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